안녕하세요. 어, 저는, 뭐, 제목은 제가 한 일, 이렇게 쭉 한번 나열해 봤고요. 음, 사실은, 이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고 저 사실 되게 고민을 했는데, 기왕 뭐, 컴퓨터 히스토리, 스토리라고 그러고, 제가 이제 뭐, 은퇴할 때도 다 됐고, 그래서, 한30몇년 동안 뭐 했나 하고,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해줘서 우선 감사드립니다. 어, 제가 84년 3월에 이제 카이스트 카이스트 전산학과에 부임을 했고요. 그때 부임하기 전에 이제 저희 학과에 지금 안 계신 우리 나영무 교수님, 은사이신. <웃음> 아,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. 아, 이석호 교수님이 이제 카이스트에 계시다가 서울대학교로 옮기고 그 빈틈을 제가 이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갔는데. <웃음>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 연구 별로 안 하고요. 그, 일본의 차세대 5th generation 컴퓨터 프로젝트 같은 걸 우리 조정환, 돌아가신 조정환 교수님이 하셔가지고 거기 팀에 이제 그냥 합류해서 그거를 어느 날 하다가 조정환 교수님이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스플릿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B 머신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프로포저를 냈는데 돈을 한 5분의 1로 팍 깎아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걸 DB 머신을 어떻게 만드나 그러고 무지하게 고민하다가 그냥 앞으로 되면 소프트웨어로 뭐 만드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생각해서 지어짜가지고 만든 게 이제 사실은 메인메모리에다가 DB를 다 올려놓자 그러고 아직도 제가 보니까 그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아마 메인메모리 DB를 그때는 저도 뭐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때 그걸 저 특허로 냈었으면 지금 제가 이 워크숍을 주최하고 뭐, 토네이션도 좀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정길남 교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어야고말될것 같다 야 잘해 봐라 뭐, 그러셨어요 그래서, 그래서 계속 지나갔고 아마 기억하실지 잘 모르시겠네요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한2 3년 있다가 그 김영준 박사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고 그러고 이제 뭐 그때 인포믹스를 가지고 이제 포팅을 하고 뭐 이런 시대인데 아, 자기 도,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인포믹스에 제일 밑이 i3이 되는 그 파일 시스템 소위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영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저를 목욕탕이될 거라서 홀딱 벗겨놓고는, 당신 논문 쓰지 말고, 이런 거좀 개발해라. 그래가지고, 이제, 뭘 개발할까 하고, 되게 고민하는데, 그때 이제 쓱 지나가던 김원 박사님이, 야, 이윤준, 저 위스라고 저기 있는데, 한번, 내가 에트리에다가 줬는데, 저 뭐, 사라 그랬는데, 그거 한번 읽어보고, 좀 참고해서 하나 만들어 봐라. 뭐,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. 그래서, 어, 그래요? 그래가지고, 그때 마침 또 저희 연구실 출신이 그때 애트리 자동화 설계 운영 연구실이라는 거에 광명신 실장님 아직 살아계신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이제 그 위스를 사 오셨는데 지금 슈어소프트텍의 김준 대표가 제 학생이었고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쓱 하나 빼돌렸어요 카피를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열심히 이제 코드를 열심히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잘 썼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김영준 소장한테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합시다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소스 사오고 뭐 이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<웃음> 위스를 시작을 했고요. 그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대부분이 그 OS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, 버퍼 매니지먼트도 OS 걸 사용하지 않고, 옆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기 걸다 쓰고 있어요. 그게 아마 제 생각에 효시가 위스였던 것 같고, 미스는 그 로우 디바이스, 다시 말하면 디스크를 그냥 직접 자기가 컨트롤함으로써, 파일 시 스템을 자기 스스로 만들고 했던 시스템의 효시였던 것 같고, 아마 그 테크놀로지가, 그, 제가 기억하는데, 위스에서 시작하지 않았나. 위스 컨신, 네. 데뷔브잇윗 네, 데이브 드이 아마 그 아이디어를 낸것 같고, 나름대로 뭐꽤 많이 여기 저기에서 막 사다가 많이 썼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아 이게 사실은 제목인데, 뭐 아무튼 뭐스인을 끝났고요, 뭐 제가 타이틀을 하다 하다 모르다 하가지고 요새 하도 인공지능 얘기해서. 사실 뭐 그런 거 하려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데이터를 많이 모은, 모은 사람이 결국은 한건할 거다라는 의미로 써놨으니까 뭐 참고하시고요. 이게 저 스탠퍼드 크리스 레라는 젊은 사람이 얘기를 저보다는 젊죠 젊은 사람 젊은 교수가 얘기한 그러니까 그렇죠. 뭐 저희 그 처음에 시작할 때그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고 제가 89년에 88년인가 87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유레이셔널 DBMS의 첫번째 프로덕트가 사이베이스였어요 그 사이베이스가 그때 87년, 8년에 아주 급격한 속도로 시장을 점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다른, 그러니까 뭐 오라클이 유닉스에서 막 힘들어 했고 막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저희는 이제 그때 조금 그때막 이제 시작을 했고 리스를 보기 시작했고 이걸 또 이제 김명준 박사가 바다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냥 당신네들이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좀그 스토리지 시스템에다가 뭐 슬슬 뭘 기능을 넣어봐라 그래 가지고 이제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제 그 뉴스에 해당하는 겁니다. 우리 첫 번째 저희 시스템의 컨트리뷰터는 뭐 김편철 박사 잘 아시죠?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뭐 많은 사람아닐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LG전자 전무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. 나갔다가 들어왔다나갔다들어왔다뭐 네이버에 CTO 하다가 뭐 그러고요 그 다음이 최현익 씨라고 박사과정 하다가 그냥 뜻이 있어 가지고 그만두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, 그 다음에, 뭐, 거기서 뭐, 지내다가, 뭐, 요새 다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또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서재봉, 그때는 서재봉 씨는 이제, 여기 한, 다 이제 1년 차이입니다. 전부 다세 사람이. 그, 아, 서재봉이랑 최한 얘기는 동기네요. 그, 네이버에서 계속, 네이버 스토리지 시스템을 계속 만지다가 뭐딴데 열심히, 그니까 제일 처음에는 서재봉씨가 금성소프트웨어에서 일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DB 멤버였어요. 그 하나DB 멤버였고, 하나DB는 금성소프트웨어가 PC용으로 처음 정부에 납품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. 싱글 유저였어데안 될게. 거기에 이제 저희가 탑재한 게 SQL Syntax Direct Editor를 집어넣어가지고, 전 뭐, 이렇게, 비즈니스를 했고, 그래서 잘 나가다가, 마이크로소프트가 FOX Pro라는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, FOX Pro를 샀어요, 어느 날. 그리고 그걸, 마이크로소프트 억세스라는 프로덕트로, 그, 아울, 그 뭐죠, 오피스에다가 끼워넣어서 팔기 시작하면서, 망했죠, 뭐. 간단하게 망했습니다. 이건 돈 내고 사야 되고 저는는 오피스 사면 공짜로 주는데 어느 사람이 사겠을 때 그, 그걸 하신 분이 이제 서재공 쉬었고 이 양반이 이제 그 다음에 네이버로 가가지고 네이버에 인터넷 서비스하는 스토리지 시스템 개발하는 이제 책임자가 됐습니다. 요세 사람이 이제 가장 큰 컨트리뷰터고요. 좀 느리네요. 이상하게 아그 다음에 돈된 사람이 저기 저 끝에 여러분 보시기에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고 그돈 받은 사람이 제일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진이 없어 가지고 뭐 아무튼 이렇게 다섯 명이 주된 멤버였고 저기에서 이제 뭐잘 아시는 것처럼 조때조 조 김평철 씨하고 최현익씨 사이에 누가 있냐면요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준호 박사가 있고 이준호 박사가 지금 이제 나왔죠 그때 사실은 이 프로젝트에 열심히 컴퓨터 튜닝을 해줬지만 코드는 안 썼어요 그때 계속 그 정보검색 시스템 만드느라고 딴짓하느라고 이거는 못했다 그 이준호 박사가 사실은 그 신탭 e 렉트 에디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SQL 이상하게 두 개씩 눌러야 되네요 뭐 저희 제가 사실은 거기까지가 뉴스첫 번째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거 제 기억에 펜패스 컴퓨터 컨퍼런스에 가서 89년에 베이징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때 뭐가 일어났냐 저거 발표하기 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저 컨퍼런스에 가는 걸 전부 다보이콧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그때는 중국이랑 그 관계가 없어 가지고 홍콩을 통해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들어가 어서 저는 안 가고 우리 저기 김평철 박사만 다녀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다원으로 지나가 가지고 그 이제 인덱스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멀티 유저를 지원하는데 이제 인덱스 당연히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해시 집어넣고, 뭐, 그, 비추리 집어넣고 하는, 해가지고 멀티 유저로 그걸 다 만듭시다.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그 마이다스 프로젝트입니다. 저걸 딱 줄이면, 여러분이 보시면 저 뒤에 있는 걸싹 줄이면 마이다스가 되죠. 그리고 저게 결국은 바다원의 스토이지 시스템으로 들어갔습니다. 저 기억은 저, 저때한 사람이 저희 보시면 똑같이 위에 있던 사람이 고스란히 내려왔죠. 한 사람 졸업시키고 그리고 저때 이제 김평철 박사가 저 마지막 부분 때쯤에 애트리에 이제 초빙연구원으로 가서 만든 걸다 이제 사람이 직접 가서 기술 이전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한걸 가지고 우리 저 이상호, 지금 충실대 이상호 교수님하고 또, 김평철 박사하고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, 뭐,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필러소피가 어떤 건가 하는 얘기를 다 하고, 아마 저 때, 저거 발표할 시기에는, 92전에는 이제 그 마이다스의 리커버리 기능하고, 트랜잭션 기능까지 다 탑재된 형태, 거진, 뭐, 요새 웬만한 시스템에 이제, 그니까, 스토이지 시스템 기능을 다할수 있는 거였고요. 뭐, 예를 들면, 그 볼륨 하나의 사이즈가 볼륨 하나만 지원하다가 멀티볼륨까지 그러니까 디스크 디바이스를 여러 개 붙일 수 있는 데까지 확장해 가지고 저희는 끝을 맺고, 아, 이제 저희는 다 했습니다. 그러고 이제 손을 띄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딴 저기 그딴거 하느라고 정신없어. 이 프로젝트를 끝냈습니다. 네. 질문 없으시죠? 네,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